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루이에서 어, 출시한 그 핸드건 한정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핸드건은 핸드건 뿐만 아니고 옵션 슬라이드가 장착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마 마루이 usp 플러스 RST 메탈 슬라이더가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뭐 마루이 USP. USP는 아시다시피 마루이에서 USP 풀 사이즈로 가스 핸드건 형태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제품이 나온지는 대략 한3년 정도 된 것. 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계속 재생산, 재생산, 재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번에 RST에서 메탈 슬라이드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수정을 해서 나왔다고 했고 지인께서 마루이 USP 제품에 RST 메탈 슬라이드를 올린 제품을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잽싸게 또 빌려왔죠 빌려와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핸드건, 마루 USB 풀사이즈, 이 풀사이즈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핸드건의 종류에는 풀사이즈, 사이즈의 핸드건, 그리고 컴팩트 형태, 뭐 서브컴팩트 형태가 있는데 보통 풀사이즈라고 하면은 4에서 5인치의 이 슬라이더, 아웃바렐 이 구경, 이 전체 길이를 4인치에서 5인치 정도를 사용을 하고, 어, 9mm나 뭐 40, 45탄을 사용하는 핸드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고요 그것보다 슬라이드 길이가 좀 짧고 이 핸드 그립 길이를 짧게 한뭐 컴팩트 형태 그리고 우리가 주머니나 컨실드 캐리를 할수 있는 서브 컴팩트건 이런 종류가 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너무 이래 깊은 지식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알고 있으면은 아, 저 사이즈는 풀사이즈 권총이라고 하면은 아, 풀사이즈는 한 5인치 정도 되는 슬라이드 아웃바렐 크기의 제품 9mm나 40, 45탄을 쓰는 핸드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랜만에 또 앞때 서론이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앵글을 좀이 핸드건을 코점을 맞춰 가지고 어떤 부분들 어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런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낮췄고요 음이 제품은 마루이 usp 가스 핸드건의 rst 메탈 슬라이더가 올로가 있고 또 rst 에서 나와 있는 이 사이트 사이트를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음 고점은 그음 체크를 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 마루이 USP 제품은 HK4 아 많이 아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루 마루이래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416, HK416, HK417 뭐 HK 제품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MP5, MP7 이런 제품들이 있죠. 핸드건으로 치면은 HK4에서 대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핸드건이 바로 HK45 뭐 hk45ct 뭐 이런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제품에 비해서 이 usp 라는 제품은 조금 많이 그 묻혀져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에어 소프트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usp 제품도 조금 음 한때 잠깐 반짝 하다가 요즘은 꼭이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그 에어소프트를 좋아하는 유저들은 뭐 이런 제품보다는 글록류를 많이 좋아 를 하시죠 예, 그래서 이 USP가 은근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인기가 없는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요번에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 제품을 빌려오고 테스트 격발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USP 제품은 음... 첫 번째, 싱글 액션, 더블 액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싱글 액션, 더블 액션이 뭐냐. 이 해머, 해머가 이렇게 하고, 이래 격발이 되면은 싱글 액션. 더블 액션은 트리거를 당길 때, 이 해머가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격발이 되면은 더블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가끔 이 싱글 액션, 더블 액션을 사용할 수 있는 핸드건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어, 실제적으로 탄창을 삽입을 하고 어, 비비탄은 없습니다 탄창을 삽입을 하고 이렇게 더블 액션으로 했을 때 격발이 돼야 되는데 격발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싱글 액션 이 뒤에 인위적으로 해머를 당긴 다음에 격발을 했을 때 격발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격발이 돼야지 정상인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의 차이는 싱글 액션은 해머를 당긴 상태에서 격발을 하는 방식이고요. 더블 액션은 트리거를 그냥 당기면은 해머가 움직이면서 격발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제품 USB 제품의 특징은 HK4 제품들의 특징과 비슷하긴 한데 탄창 릴리즈 버튼이 이 방아쇠 울 아래에 있습니다. 방아쇠 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탄창을 체결을 한 상태에서 탄창을 뽑기 위해서는 방아쇠 울을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체결을 아, 탄창이 분리가 되는 방식을 체크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이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저도 솔직히 이, 이거를 이좀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싫어하는 편이고 뭐왜 싫어하느냐 바로 이뭐 버릇이죠 글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음, 탄창을 이렇게 리로드 할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데 이것도뭐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라고 말씀 은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레버는 특이한 점은 이 제품은 한쪽에만 있습니다 이쪽에는 안전레버가 없죠 바로 이쪽에 안전레버가 있습니다 안전레버가 있고 빨간색으로 SF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장전을 한 상태에서 안전 레버를 위로 올리고 어 트리거를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작동이 안 되죠 다시 안전 레버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디코킹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전을 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풀때 안전 레버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면 은 이렇게 디코킹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거 외에 뭐여 마루이 U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각인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USP 각인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HK USP라는 각인들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조금 유광틱한 하부 프레임이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루이 핸드건의 이 유광틱한 이 하부 프레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얘네들은 쓰면 쓸수록 이래 반절반절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가 선호를 하지 않고 조금 무광틱한 걸 좋아하는데, 어, 글록 같은 경우는 가더사 옵션이나 이런 옵션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USP는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무광틱한 광택하게 가공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풀 사이즈 핸드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어, 그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거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하부에 이 슬릴, 그러니까 피카트니 레일 규격으로 해서 여기에 라이트를 달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옵션 제품의 아답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전술 라이트를 달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불편한 점이죠 불편한 점이긴 하지만 뭐 라이트 쓰시는 분들은 이런 옵션을 장착을 해서 라이트를 달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은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슬라이더, 이 슬라이더는 RST사에서 바로 USB용으로 나온 슬라이더고요 보통 이 이전에 나있던 USB 슬라이더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점이 있다고 라 해요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슬라이더 자체의 재질은 T7075, 아, 알루미늄 7075 T6을 제품을 어, 사용한 슬라이더를 제작을 했고요. 아웃바렐은 7075t6라고 합니다.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특이점은 이전에 이 슬라이더, 이 USB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USB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순정 같은 경우는 이 날개, 이 양쪽 날개가 한쪽만 걸리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양 근데 특이점은 이 제품은 그거를 좀 개선을 해서 양쪽이 다 걸리게끔 제작을 해서 안정적인 작동성을 보장을 했다라고 해요. 뭐 근데 뭐 순정도 뭐 안정적인 작동성도 보장을 한것 같은데 음 이게 양쪽으로 홈을 걸어줌으로써 뭔가 뭐 좋은 점은 있겠죠. 그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예.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상부에 있는요 h k u s b 요각인은 볼드밀 볼드밀 각인을 했다고는 하는데. 음, 상당히 이좀 균일한 이 각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은 상당히 이쁜것 같아요 레이저 각인이 아니고 어, 볼드밀 형식으로 각인을 재현을 했고 하부에 뭐 요뭐요런거 AC해가 독수리 표시나 이런 각인 번호들은 어, 레이저 각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익스트랙터 익스트랙터 역시 이 작동식, 작동식 어,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고 해요 로딩 노즐이랑 같이 이런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바렐입니다. 아웃바렐. 아웃바렐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이 뭐 세라코트 코팅은 아닌 것 같고 알루미늄 자체에 무슨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날카로우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음, 그 리턴 스프링,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인데 이 제품 역시 그 RST에서 같이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슬라이드하고 아웃바렐 세트를 구매하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메탈 슬라이드를 올릴 때 슬라이더 뭐 리턴 스프링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서 조금 더 강한 스프링을 을 해서 작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사이트 아웃바렐 어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 이 세트 이 샤프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구매를 할때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더 들겠죠 그리고 마요 상부에 있는 이 멈치 이 구멍 있죠 홈 구멍 예전에 이 구멍은 몰드 형태로 뭐마로이 순정 슬라이드도 그렇지만 몰드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나사를 같이 제공을 해서 이렇게 장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할 때는 뭐 록타이트를 조금 발라서 장착을 해야지 분실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바로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입니다. 보통은 메탈 슬라이드를 교체를 하게 되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순정의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조금 불편하고 좀 보기가 안 좋았는데 어, RST에서 같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이것도 다 돈이죠 돈인데 금액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본 제공을 한다면 좋겠지만 뭐다 어, 옵션이에요 얘도 추가를 해야 되고 얘 사이트도 추가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사이트가 축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야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단가가 조금 비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자 순정 상태에서 집탄은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쏘면은 상당히 괜찮은 집탄 역시 마루이 신뢰성에 있는 마루이 죠근데 연사를 막, 막 갈기니까 역시 이제 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루 usp 제 개인적으로 마루 usp 이런 usp P226, HK45 이런 제품들은 제가 썩 선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마루이 USB 제품을 써보고 뭐 내부적으로 이전에 제가 마루이 USB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 USB 컴팩트 같은 경우는 한번 테스트 삼아 몇번 써본 적은 있는데 이 USB 풀사이즈권총 써본 적이 없습니다. 써본 적이 없는데 느낌이 격발을 할 때에 우리가 글록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뭔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손에서 느끼는 반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고 이 하부 프레임이 글록보다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은 제 개인적으로는 글록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RST 이 메탈 슬라이더 딱 보면 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럽고 뭔가 상당히 깔끔한 느낌의 메탈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는 높은 것 같아요. 뭐 사용을 했을 때에 보통 이렇게 아웃바렐의 윗부분에 이렇게 까지는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뭐 테스트용으로 가져와 가지고 뭐한열 탄창 정도 뭐 쏴봤는데 아직까지 까진 걸 없는 걸로 봐서는 피막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꼭뭐 RST 메탈 슬라이드를 구매한다기 보다는 마루 USB 이핸드건 한정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냥 돌려주지 말고 제가 쓸까? 아무튼 상당히 USB 제품이 그렇게 이 주류권에 포함돼가지고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데 제가 착 몰랐던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상당히 글록보다 절대 처지지 않고 괜찮은 에어소프트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땡기고 있어요 상당히 땡기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어, 메탈 슬라이드 금액이 아웃바렐 세트로 포함해 갖고 396,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트 스틸 사이트 두개 99,000원 그리고 앞내 네, 보여줬던 이 슬라이더 리턴 스프링 암 샤프트 스프링 세트가 99,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세팅을 하려면은 총 59만 얼마야 아무튼 60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죠 자, 바로 usb 금액이 30만원 정도 해요 90만원입니다 너무 비싸요 <웃음> 이거 미친거 너무 비쌉니다 어, 보통은 우리가 usb에 메탈 슬라이드를 올렸을 때 대략적으로 금액이 보통 뭐좀 저가형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게 되면 은뭐한6 70만원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어, 90만원을 써야 됩니다 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어, 분명히 가치가 있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 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 서 저는 포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뭐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내가 정말 usb 좋다 라고 하면은 뭐 선택을 하면 될겠지만 솔직히 저도 부담이 되는 금액대에요 그치만. 뭐 전체적으로 퀄리티나 마감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메탈 슬라이드보다는 차라리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스틸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연 RST에서 스틸 슬라이드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과연 얼마에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제가 살려고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도대체 계속 어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오늘은 요번에는 더 얼마나 더 높이 출시가 될까. 이런 궁금증,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마루이 USB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마루이 u s b 의 r s t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입니다 요즘은 메탈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 업체 트리거 해피 라든지 r s t 양대 산맥이죠 r s t 는뭐좀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리거 해피는 뭐 중고가, 뭐 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낮은 금액대의 뭐 시장성을 보고 그런 타겟층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이렇게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겠죠 근데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음 트리거 해피를 사용을 하시든 RS들을 사용을 하시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은 개인 소비자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국내의 RST나 트리거 해피가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메탈 슬라이드의 퀄리티는 대만이나 홍콩의 뭐 가더사나 뭐 기타 다른 사이트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뭐 퀄리티라든지 마감 단차가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아재TV 제가 여러분들께 마루 USB의 RST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음, 이 제품을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은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